이렇게 뭉쳐, 아, 이렇게 멈춰, 이거 뭉쳐 아, 있어. 이게 피를 빼가지고요, 그 백혈과 적혈과 결집사항을 지금 혐의경으로 당하수 먹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당하수 먹기 전이기 때문에 어혈이라고 그러죠, 우리 혈전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제 약주를 하셨다거나, 또 상당히 혈이 혈액 자체가 농도가 깊은 상태를 어제 소주를 한잔 마시고 저녁에 오늘. 그 아침에는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아. 이 상태에서 한당하수를 드시고 25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잊고난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는 자가 측정입니다. 아. 예. 그럼 저는 당하수를 한번 먹겠습니다. 아이 시원하네 근데 지금 당화수를 드시고 한 2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지금 피가 어,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보다는 <웃음> 확실히 많이 공간이 많이 생겼죠 공간도 많이 생기고 원활하게 움직이네요 네 보십시오 여기 공간이 약간은 이런 그 공간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아, 아까는 복잡하게 저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셔서 그래 당하수 드시면서. 아. 저희들은 팩트, 피를 뽑아서 지금 적효구가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 어떻게 더잘 움직이는지 요걸 지금 눈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뭐 아까보다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고 방아수 덕분에 이렇게 피가 분산이 되고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예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알았다는 게 나는 정말 이거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지만, 네. 아주 상태가 좋, 그래도 아까보다 좋다니까 안심되고 이 모든 게이 당하수 덕분인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Here we go.